세턴5 역대 우주 발사체 중 가장 거대한 크기를 기록한 세턴5는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인 아폴로 프로젝트 때 사용된 초대형 3단 로켓입니다. 세턴이라는 이름은 타이탄의 신이자 주피터의 아버지 이름인 크로노스의 영어식 이름인데요. 1970년대 만들어진 세턴5의 제1단 로켓의 추력만 해도 3,400톤에 달하는데 이는 전보제트기 엔진의 170배에 해당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근처에 있는 복층 계단을 이용해 위에서 세턴5를 내려다보시면 깨알처럼 표현된 아폴로 11호와 동일한 모양의 달 착륙선이 장착된 달 탐사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턴5의 실제 크기가 궁금하시다면 로켓 하단에 세워진 사람의 축소 모형과 꼭 비교해보세요.